글쎄 뭐 엊그제 봉화마을도 비공개 일정인데 보도가 된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공식, 비공식 뭐 이런 거 어떻게 나눠야 될지 또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안할수 없는 일도 있고 이걸 뭐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해야 될지 저도 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, 한번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뭐 차차 이 부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. 네.